저하 이쪽입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알았다 하, 하, 이야 아, 으악! 으악! 으차! 잠깐! 잠깐! 아, 아바마마한테 아 가야 되는데 저 SCP들 을 뚫고 가야 된단 말이냐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어 저하 제가 송사초로 어떻게 해볼까요? 그러기는 양이 너무 많다 저하! 저하! 어? 음, 누구지? 저하 이 밑쪽입니다 이 밑에입니다 저하 아이 영희정! 제게 좋은 방도가 있습니다 이리 살짝 내려오시지요 저 영희정에게 내려가자 네! 으 자, 으쩍 저 안쪽으로 영희정! 어떻게 잘 살아 계셨군요? 당연하지 그나저나 저하 괜찮으시옵니까? 나는 괜찮다 하지만 이 아바마 뭔가 걱정이구나 그러잖나그그뭐 생사촌가 뭔가 <웃음> 그럼 뭐 구하러 갔다 오신다고 그게 해독제라고 제가 들었사옵니다 보세요 여기 생사처 있잖아요 오. 제가 궁궐로 들어갈 수 있는 뒷길을 알고 있사옵니다 제가 그리로 안내하지요 아 진짜요? 아, 여기 좀 안내해주세요 그 길로 안내해주세요 저만 따라오시지요 됐사옵니다 청하 됐사옵니다 그래 어서 아바마마한테 가자 네 이쪽으로 가면 됩니다 저하 이쪽으로 오시지요 자! 저하 움직이시지요! 그래! 가자! 자! 자! 이 안으로! 이 안으로! 저하이 안으로 가시지요! 알았다! 자! 이제 쭉 가면 됩니다! 자! 어서 어서 서둘러시지요 <웃음> 아니 이런 길이 있었더니 나는 왜 모르고 있었던 말이야 저하 저도 이 길을 처음 봅니다! 자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되옵니다. 자 어서. 어 정말 SCP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하자 이제 이 사다리로 쭉 올라가시면 반대편이 나옵니다. 그곳을 통해서 저 나한테 갈수 있지요. <웃음> 그래? 그럼 나부터 가겠다. 저기, 저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생사촌은 저한테 안전하게 맡기시지요. 아, 어, 맞다. 자 우리 생사촌은 영이저이 갖고 계시죠. 자 빨리 올라가자. 네! 저하. 올라가시지요. 저하 조심하시지요. 너도 조심하거라. 아, 저, 아, 저쪽에 길이 나오는 건 역시 영희정이야. 저하 조심하시지요. 저하. 저 밑에 SCP가 있사옵니다. 안되겠다. 저두 마리는 우리가 처치하자. 자, 하나, 둘, 셋, 탐 뛰어내린거다. 알겠사옵니다. 하나, 둘, 셋! 자 영희정 다음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웃음> 이 생사초로 왕을 살리겠다고 <웃음> 이 나라는 내 나라가 될 것이다 <웃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영희정 그럼 거기서 잘 죽어라 이것들아 <웃음> 영희정 영희정 다 끝났다 우린다끝났어 좋아 저한테 마지막 방법이 싸웁니다. 뭐가 있단 말이냐? 잠시만 물러나 계시지요. 간다! 코봉이, 너희 방구는 진짜 진정한 대왕방구, 똥방구 왕방구야. 칭찬하신 거죠? 자, 어서 올라오시죠. 자, 자. 아, 아, 고맙다, 코봉아. 그러잖아, 큰일이군. 생사초도 없고 아바마마를 어떻게 구한단 말이냐. <웃음> 제가 하나 싹 숨겨놨지요. 역시 코봉이. <웃음> 자, 빨리 아바마마를 구하러 가자. 네, 가시요 좋아. 야호 왔죠 저와 지금 SCP들이 싸웁니다 제가 잘 처리할 테니 제 뒤로 바짝 쫓아오시지요 알았다 이놈들 야호 와죠 저기 쭉 이어옵니다 제삼밥 콩이 야저 와냐 와, 아차 와, 화초 화차 와, 와! 화초 와! 어서 오시지요. 완전 멋져, 짱 멋져. 이쪽이옵니다. 저. 어, 다들 어디 갔지? 아바바마, 소장 왔사옵니다. 아바바마, 생사초를 구해 왔습니다 아바바마. 이거는 SCP. 저, 저, 어쩌십니까? 어서 그 생사초를 이 불에 태워라. 어서. 네, 알겠습니다. 야, 저. <웃음> 와 생사초가 불타오고 있습니다. 그래, 이 생사초 연기가 저 SCP들을 좀 약하게 만들지. 그 사이에 우리 아바마마를 구하자. 저하 <뭔들> <좋아>, 간다 이놈들아 저아저아 미안+ 저아저아 좋아+ 저아저아저아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아아아아아 역시 좋아. 진 야! 좋아. 도가야에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저 정신 차리세요. SCP 코그리기란 말입니다. 야! 야! 죽어라! 역시 숙주라. 쉽게 죽지 않습니다. 저하. 아바마마. 이 부여자를 용서할 수 없어서. 아바마마, 저하, 저하, 괜찮으시옵니까? 저하, 나를 용서하지 마라. 아니옵니다, 저하. 그 생사초로 남아있는 백성들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하, 제발 힘을 내시지요, 저하. 그래, 네 말이 맞다. 그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지 음... 영이자 어? 저... 저... 저... 저 아... 살살살살 아, 살�, 살�, 살려주시옵소서 감히 영모를 꾸며 나를 죽이려 하고 우리 아바마마를 죽이려 했어 가만두지 않겠다 이놈! 살려주시옵소서 저...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구하러 간다